안녕하십니까 2022 드래곤볼 레전드 첫번째로 치러지고 있는 길드 엑스비션 토너먼트 신사길드와 타이앤길드 타이앤길드와 신사길드의 8강전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진행과 해설을 맡은 타이거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난주 이 시간에는 12강전이 치러졌었죠 각 길드에서 6명의 선수가 나와가지고 4명의 선수는 부전승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8명의 선수가 이제 12강전을 치렀는데요. 자, 어떻게 된 건지, 타이아인 길드는 모두 다 패했고, 신사길드의 전승으로, 네, 신사길드의 선수 4명이 8강전에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신사길드 선수 6명과 타이아인 길드 선수 2명이 앞으로 있을 중결승 진출을 놔두고 다투게 되겠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자 다음 토너먼트 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첫번째 경기는 신사길드 하양사자님과 타이아길드 오반투님의 경기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반님과 포피님 욱덕님과 딱밤대장님 그리고 좀 쑥스럽지만 저와 로건님의 대전 총 4경기가 이어질텐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신사 길드의 연전 연승일지 아니면 타이앵 길드의 반격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까요? 자 8강전 경기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하양사전 어, 자하양사장님과 오반투님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8강전 첫 경기고요 하양사장님은 지난 12강전에서 이미 브로리 유저로서 그 막강함을 보여주셨고 오반투님은 오반을 너무 좋아해서 오반이라는 이름을 아예 자신의 닉네임으로 쓰고 있는데요 과연 오바니가 등장할지 아니면은 오바니는 요즘 메타에서 약하니까 최근에 강한 캐릭터로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 8강전 첫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첫 경기가 시작되었고요. 하양 사자님은 역시 브로리 3 명으로 나왔고 오반투님은 어, 오반이가 안 보이네요. 극이 용권 그리고 오지터 이렇게 3 명으로 나오셨습니다. 자 참고로 오반투님의 사정으로 지금 녹화가 하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담보고 있는 브로리 아 이렇게 독화바퀴가 되면은 100% 확률로 그기가 이기게 되죠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갔고요 자 오반투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이 브로리가 나와가지고 어떤 활약을 할지 사실 참 궁금한데요 굉장히 옛날 캐릭터고 그리고 지금에서는 그 효용 그리고 강함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필살기 하나만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방어막 쓰고 바리어 친 다음에 필살기 쓰는 맛이 강한데 일단은 오반투님이 계속해서 용권5공으로 공격을 가고 있고요 자 속성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하양사자님자 필살기까지 날라오죠 다시한번 속성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하양사자님입니다 파란색 속성이 빨간색 속성보다 더 강함에 있기에 지금 방어가 가능했죠 어, 아, 지금 굉장히 서로 신중합니다 섣불리 공격을 하는 법이 없어요 아 이렇게 오반투님이 사격암뭐 뚫고 가는 오지터의 특성을 이용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오지터 필살기가 안나오고 또 바뀌었죠 자 미리 바꾼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방어가 꽤 좋아요 드로리의 방어가 자 근데 이게 위기죠 오반투님이 지금 라이징을 썼고 과연 막을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한데요 만약 하얀사진 막으면은 괜찮지만 아! 막았어요! 자 지금 오반투님 약간 아쉽겠고요 하양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나마 지금 반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반투님의 왕급 오공 아주 화력이 좋은데요 상대방을 지금 유니크 게이지로 압박하면서 박자 어틀 어틀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아 카드 다 날렸죠 자 지금 느낌표 떴습니다 하지만 카드가 없네요 공격할 카드가 없어요 헛박자 잡았습니다 드디어 하양사자님이 헛벤싱 하나 잡았고요 자 어떤게 나갈지 필살기가 나갈까요 공부기가 나갔습니다 자공부기 같은 경우는 죽지 않으면 은 다시 선수 교체거든요 강제 교체 당해서 용권호공 안녕이고요 자 아직은 모릅니다 막상막하고요 자 헛벤싱 잡았죠 야 지금 바로 죽었어요 갑자기 하양사장님 쪽으로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브로리 필살기에 한 번은 정말 강력한데요 자 교체금지 걸려있는 상태에서 카드까지 날라갔는데 교체금지가 풀리자마자 바꾸셨고요 하양사장님이 상당히 유리하죠 지금 라이징 로시도 안썼거든요 자 이걸 날리고 먹이 삼아서 나이징 쓰려고 하겠죠? 아! 자 오반투님의 교대 타이밍이 있었고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자 지금 바꿨습니다 공기기 나온 상태를안쓸 수가 없죠 오반투님 자, 현재는 3대2로 하양사자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속성으로도 한번 방어했고요 라이징이 남았어요 그게 지금 큽니다 아! 말씀드린 순간 헛배싱이 아닌 칼베싱 터지면서 오반투님이 역전의 기회를 지금 잡았는데요 아 이렇게 보라색이죠 보라색 으로이 죽었어요 2대2가 됐습니다 자 오! 지금 이야 이번에는 데니싱 없는걸 알고 하양사자님이 라이징을 썼는데 그걸 또 라이징으로 방어하면서 독합밖에 이끌어냈고 그걸 또다시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자 지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역속성에도 체력이 너무 없었죠 갑자기 3대2경기에서 1대2경기로 바뀌었습니다 자, 오반투님, 상당히 유리해졌어요. 자, 하지만, 헛박자를 잡으면서, 하얀 사자님, 헛댄싱 유도로 공격 이끌어 가고 있고요. 자, 파란색 브로리. 아, 아쉽겠는데요. 다 죽이지 못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오반투님의 필살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어이, 아, 이거 역전의 역전인데요. 오반투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오반투 님이, 어, 보신 것처럼 굉장히 초반에는 불리하게 진행이 된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다시 한번 그거를 뒤집으면서 역전을 했거든요. 과연, 하양사자 님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오반투 님이 연전 연승으로 8강전 첫 경기를 승리로 따낼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실까요?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하양사자님 브로리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두명의 브로리가 바뀌어있고요 오반투님은 첫번째 경기에 나섰던 멤버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과연 두번째 경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자 보겠습니다 어 필살기를 현재 피하면서 하양사자님이 선타를 가져가나 싶었지만 역시 이 완성형 극기의 특징이죠 자동 회피 및 공격. 자, 요번에 낚였어요. 자, 속성으로 유리하죠. 아마 바꿀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바꾸겠죠. 속성의 유리함으로 방어를 성공하는 오반투님. 자, 칼벤심 터지면서, 아, 요번에도 하양사제님이 초반에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격력이 현재 장난 아닙니다. 자, 이번에 체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속성으로 약하지만 오디터를 낼 수밖에 없었던 오반투님이고요. 자 요번에는 찬스인데요 오반투님 과연 요거 찬스 살려날수 있지 을 벤싱이 없죠 교대도 못해요 아 공격을 못 이어나가는데요 야 요번에는 하양사자님의 대응이 약간 느렸습니다 자, 궁극기 날리면서 오반투님이 다시 한번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는데요 특수기 때문에 커버체인지에 실패했고요 하양사자님 자 새로운 전용 장비가 나오면서 브로리가 많이 강해졌죠 하지만 라이징러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자, 초록색 브로리가 나왔는데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았습니다 막았어자 선수들은 이사실 모르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영사장님이 방어에 성공하면서 오반투님은 실패하게 되었고요 자, 자동 회피하면서 데미지 먹이고요 어, 이거는 헛배싱 잡았어요, 지금. 오바이트 님이 헛배싱 잡으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양사자 님이 칼비에 잡고. 라이징 러시 날릴 것 같은데요? 어, 오, 오지터 이대로 죽나요? 오지터 죽었어요, 오지터 죽었어요. 자, 하양사자 님. 다시 한번 유리해졌습니다. 오지터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요, 지금. 자, 서로 특수기 쓰면서 타이밍 잡으려고 노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독하바퀴 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반투님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섣불리 바꾸기가 어렵죠 하지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커버체인지 성공했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필살기는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방어에 성공하게 되었고 아, 요번에 약간 반응이 느렸죠. 지금, 암호로 뚫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 다시 한번 오반투님, 라이징 러쉬가 모였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하야사장님 라이징을 많이 아끼고 있는 병행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속성이 약한 노란색 브로리를 내보냈고요.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반투님의 라이징 러쉬가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대2가 됐죠. 하지만 하양사진님은 아직까지 라이즈 러스가 있기 때문에 역전의 발판 얼마든지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50. 지금 궁극기 꺼냈어요. 아, 이번에 타이밍 잡으면서 탭 어택을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도 아까 첫 번째 경임이랑좀 비슷한데요. 3대2였다가 1대2로 바뀌었습니다. 자, 왕족들 상당히 잘 사용하고 계신데요, 오반충님 자, 이번에는 당연히 날리겠죠? 와, 강한데요. 자, 1대1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게다가 라이징도 있고요. 하양사장님 조금만 기다리면서 바로 베이싱 게이지 획득. 자, 모두 다 궁극기 꺼냈어요. 아! 이렇게 되면 피하죠! 아 이럴수가 여러분들 태클은요 각자 조금만 들이면 회피가 가능하거든요 아 이렇게 오반춘님이 위기의 순간에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면서 용권으로 마무리합니다 레전더리 피니쉬 자 이렇게 해서 오반투님이 8강전 첫번째 경기 모두 다 승리하면서 4강전 준결승전에 진출하셨습니다 아 첫번째 두번째 경기 모두 다 하양사자님이 앞서고 있다가 다 역전당했거든요 그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경기가 아니었고 되게 치열했는데 또 결과로만 보면은 오반투님이 2승을 하면서 연승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자 두분 선수 모두 정말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8강전 두번째 대전은 어떤 경기가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실까요 다음 대전은 집안 싸움입니다 신사길드에반님과신사길드 포핀님의 대결인데요 에반님은 신사길드의 길드장이시고 포핏님은 지난 12강전에서도 보셨다시피 갓플레이어의 그 플레이트까지 보여주셨는데 이 8강전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기가 이어질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에반 버 s 포핏 자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꾸피님은 갓플레이어로서 악의 계보를 상당히 잘 쓰셨고 12강전에서도 그 면모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에반님은 이제 어떤 경기를 보여주실지 사실 예측을 할수 없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사길드의 장시라는거죠자 두분간의 경기 집안싸움의 경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왼쪽 화면은 에바님의 화면 오른쪽 화면은 포피님의 화면입니다 에바님은 합체 전사로 나오셨고요 포피님은 역시 네, 아기의 개부로 나오셨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첫 탈을 가져가는 포피님 선탈을 가져갔고요 이 파란색 프리저가 정말 잡기 까다로운 캐릭터예요자헛배식 뉴도 했지만 에바님이 그걸 잡으내면서 바로 반격 이어나가고 있죠 자 초록색 프리저는 정말 네 데미지 높고 공격하기 까다로운 캐릭터로 유명하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인조인간 듀오 가장 악명이 높은 캐릭터입니다 네 제가 없어서 부럽기도 하고요 <웃음> 자에반님 지금 공격 잘 이어나가고 있어요 유니크 게이지 한번더 채울 수 있을까요? 기력이 4가 부족한데 자 바꾸면서 기력을 채웠습니다 초오지터 같은 경우는 초사포 오지터 같은 경우는 바꾸면 기력이 차는 효과가 있죠 자 궁극기를 쓸 수밖에 없었죠 자 일단 이제 에바님이 아주 부드럽게 공격을 연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에는 부활하는 프리즈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한 목숨이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호피님 계속해서 캔슬을 줬지만 또 이거를 사격함으로 뚫고 들어가는 에바님 이제 커버체인지 불가능 상태가 됐죠 하지만 카드가 없습니다 오, 이렇게 베지트는요 젠카이가 되면서 등장하자마자 카드가 등장하는 그런 능력치를 갖게 되었는데요 자 궁극기까지 갈까요 야 이걸 또 바꿨습니다 자 파라스프이죠 죽을지 안 죽었어요, 심지어. 방어가 이렇게 좋죠? 자, 페스트메시로 피하면서 포핀님 드디어 반격위에 가져갑니다. 아, 이 필살기 속성 무시죠? 그래서 보라색한트도 엄청나게 세게 들어갑니다. 자, 베니씨 캔슬 성공하면서 페스트메시로 이어갑니다. 포핀님. 반격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아, 데미지 상당하죠? 자, 카드가 쭉쭉 나오고요. 자, 한번더 카드 쓸것 같은데, 이거 안 바꾸면 죽어요! 아! 잼잼이로 에바님의 초세포 오지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또, 푸피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게, 타격이 있었으면은 헛베이싱 잡았는데 타격이 없어서 못 잡았죠. 이렇게 라이징 날리면서 급격하게 푸피님 쪽으로, 경기가 기울고 있습니다 아 교체불가 들어갔고요 라이징 들어갑니다 아 이게 하나의 공식같은거죠 아 이렇게 라이징 포핀님이 가져가면서 첫번째 경기 승리 가져갑니다 아 에바님 입장에서는 참 아쉬운데요 자 포핀님의 첫번째 경기 승리입니다 아 정말 아쉬웠죠. 에바님이 정말 게임을 잘 진행하고 또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운영을 잘 하셨는데 와 이렇게 한순간에 포핀님의 기세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판은 갓플레이어 포핀님이 승리하게 되셨는데 두번째 판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푸피님은 이번에 인주인간의 듀오 대신에 왕극을 가져오셨고요. 에반님은 보라색 베지트 대신에 노란색 블루 오지터를 가져왔습니다. 기본 틀은 합체와 악의 기본입니다. 아 이제 보니까 푸피님이 캐릭터 가 하나 더 바뀌었네요. 초록색 골든 프리저 대신에 노란색 풀퍼 프리저를 가져 나오셨어요. 자. 일단 초반에는 포피님이 먼저 공격을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성상으로는 에바님의 오디터가 유리하죠 아 이번에 야 진짜 고급 플레이인데요 한번 페인트를 주고 두번째에서 가져가고 지금도 타이밍 노리면서 공격이 어나갑니다어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인데요 자 하지만 에바님 이렇게 질수 없죠 상대방의 카드 모두 다 날려버리면서 반격 이어나가고요 자 필살기까지 가져가죠 오디터는 필살기 성공하면 1회에 한해서 필살기 가 한장도 나오고요 아! 포핀님 바로 사기과모 특성 이용하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아! 에바님의 블루 오지터 허공에다가 둥글게 둥글게 그러면서 포핀님이 라이징 가져갔고 어! 진짜 막았어요 지금 근데 체력이 많이 달았다는 게좀 문제죠 속성에서 분리하면서 자 이것도 헛벤싱 잡아내면서 포핀님 공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지터 잘 버티고 있어요 그 에바님도 지금 아 이게 지금 여러번 탭 공격이 계속해서 심리전에서 사격으로 인해서 씹히고 있습니다 아 이건 회피 가능했는데 회피가 안됐고요 자안바꾸면 죽죠 그렇죠 잘 바꿨습니다 하지만 라이징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라이징 날라가나요못날라가죠 왜냐면 훌파프리전 나오면서 드래곤볼 하나 뺏어갑니다 자 이거 궁극기 나가야겠는데요 바꾸겠죠 그러면 야 진짜 저거 부활하는 프리저가 진짜 상대하는 입장에서 까다롭겠는데요 죽여도 죽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뒤에서 부활해서 나타납니다 자어쨌거든 3대3 살아있는 상황이고 아 또다시 블루 오지터 허공에다가 둥글게 둥글게 죽었습니다 블루 오지터 한게 없어요 아쉽게도 만약에 저 카운터가 성공을 하면은 바로 속성 무시에 교체불가가 돼가지고 완전히 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림처럼 그려지지 않았고요 포핀님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자 과연 에반님이 역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에네르기파가 더 빨랐습니다 빅뱅 에네르기파 좀 느렸어요 자 궁극기 꺼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포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에바님도 상당히 잘하셨지만 정말 아쉽게도 연패를 하셨고 어포피님 위기 속에서 정말 다시 살아남는 그 뭐랄까요 마치 파란색 프리저와 같은 잡초와 같은 생명력 그리고 판단력 정말 모두 다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전 두번째 경기는 호피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8강전 절반의 경기가 마무리 되었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세번째 경기는 신사욱덕님과 신사 딱밤대장님의 경기가 이어지겠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세번째 경기도 참 궁금합니다 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8강전 세번째 경기 욱덩님과 딱밤대장님 딱밤대장님과 욱덩님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욱덩님은 어떤 캐릭터든지 간에 여러가지 다양하게 잘 쓰시는 올라운더 플레이이시고요 딱밤대장님은 비루스를 이용하시면서 비루스의 딱밤 모션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오늘 비루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옛날 캐릭터인데 그러면 어떤 대전이 이어질지 세번째 대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번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욱덕님의 극장판대 그리고 딱밤대장님의 유행했던 덱이죠 신혜기의 인조듀오 덱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이번에는 욱덕님의 화면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첫타를 가져가는 욱덕님 데미지는 정말 오지터가 셉니다 자 이번에도 딱밤대장님이 커버체인지에 실패를 했죠 욱덕님이 특수기를 썼었기 때문에 자 모든 카드를 날려버리면서 어 초반에 육동님이 훨씬 앞서가고 있죠 아 스, 거, 좋아요 지금 타이밍 잡았어요 자 우이스 인조인간 왕급 딱밤대장님 지금 아직까지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자, 우이스 같은 경우는 시작하자마자 60카운트 동안 커버체인지를 못하게 한 점이 가장 좋은 점인데 와 이게 뭐야 998이에요. 야 지금 집중력 욱덩이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자, 커버 체인지로 일단 위기를 만회하는 딱밤 대장님. 자 카드 빼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아 지금 딱밤 대장님 손이 안 풀린 걸까요? 지금 욱덩님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 궁극기가 날아가는데 이거. 누가 맞아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그대로 그냥 왕극이 맞는데요. 아마 살아남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 바로 죽었죠. 아, 지금 약간, 약간이 아니고, 사실 조금 많이 육덕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이스도 <웃음> 죽었어요. 아, 교체로 피하면서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설마... 와 퍼펙트 게임이 나오겠는데요 이야 이렇게 해서 용건이 승리를 하면서 용트름합니다 욱덕님이 한대도 안맞으면서 첫번째 경기 퍼펙트하게 승리했습니다 마치 선호공의 얼굴이 퍼펙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와 이게 원래 딱밤 대장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욱덤 대장님은 너무 경기가 잘 풀렸고 딱밤 대장님은 뭔가 손이 굳은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아마 토너먼트라서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긴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딱밤 대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원래 평소의 실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욱덤님이 이겼지만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두 번째 경기 그 결과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두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딱밤대장님의 화면도 돌아왔습니다 욱덕님은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이고요 딱밤대장님은 첫번째 덱과 똑같은 네 신의기의 인주인간 듀오 덱입니다 자 시작했고요 와 진짜 두분다 지금 집중력 높은데 웃다. 네네, 그 집중력이 첫 번째 판부터 지금까지 빛나고 있어요. 커버체인지 성공하시면서 딱밤 대장님 방어 성공했습니다. 자, 아직은 시작이니까요. 아, 이거 기회를 완전히 잡았죠. 자, 보라색 신내기 블루베지터 같은 경우는 두 번. 두번이 있거든요 두번 동안 바로 상대방 5카운트 못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교체 금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가둬놓고 라이징을 날리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딱밤대장님아 지금 칼베이싱 성공하면서 드디어 반격 이어나가고 있고요 인간이 싫다 인간이 싫다 자 라이징까지 이어질까요 역시 손이 풀린 것 같습니다 탁권 대장님 18호를 바꾸면서 공격 이어나갑니다 자 커버체인지 실패죠 네, 라이징 없이 날아갔는데 자 지금 베지터의 특수능력 실패고 아 아쉽게도 보신 것처럼 지금 두분다 필살기 고르면서 욱덕님이 방어를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느낌표 떴거든요. 하지만, 공격할 게 없었어요. 아, 약간의 차이로 헛벤싱못 잡아냈고요. 자, 헛벤싱 오히려 옥떡님이 잡아내면서, 궁극기 날라갔습니다. 지금 궁극기 카드 두장 버리면서 나갔나요? 한 장인가요?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죽였어요. 와, 이 경기가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는데요. 갑자기. 아 좋습니다. 지금 잼잼이로 끊겼고요. 반격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베지트 죽을까요? 네 죽겠는데요. 2대이가 됐어요. 아직 모르죠. 인조인간 뒤에도 있으니까요. 아 이번에는 타이밍 잡는데 실패하면서 옥덕님이 공격을 이어나갔고요. 라이징 날라오게 는데요 이거. 라이징이 무섭습니다. 자 이거 막아야만 하는 딱권대장님 과연! 아! 욱덩님은 두번이나 필살기 골랐고 딱권대장님은 사격기 구르면서 욱덩님이 라이징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한번 욱덩님이 연승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딱권대장 이대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카드 자 잼잼이로 죽였으면 좋겠는데요 죽나요? 아또 많이 남았어요 진짜 미치겠네요 너무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욱덕님 지금 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욱덕님의 쇼타임 첫 번째 경기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 레전더리 피니쉬가 아주 멋있게 나오면서 욱덕님이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와, 욱덕님 너무 잘하셨는데요. 물론 딱밤 대장님도 너무 잘하셨지만, 아, 운에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첫 번째 라이징 러치가 막히면서 게임이 거기에서 약간 꼬였다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결과는 욱덕님의 2승으로 8강전 세번째 경기 욱덕님이 승리하시면서 준결승에 진출 하셨습니다 이렇게 8강전 4경기 중 3경기의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저와 로건님의 경기인데요 이거 중계를 너무 객관적으로 하는거는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사심을 담아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지간에 타이거이 저와 로건님 또 길드의 명예도 걸려있거든요 우반투님 혼자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분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한번 마지막 경기로 가시겠습니다 타이거이 버스스 로건 자,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정말 저도 사뭇 궁금한데요 저와 로건님의 대결 그리고 로건님과 저의 대결 8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즐겁게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8강전 네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거이 선수는 왼편에 그리고 로건 선수 하면은 오른편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합체덱기고요 로건님은 극장판 대기입니다자 일단 오지터로 시작하는데요 아 선타를 제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타이거이 선수 잘 가져가고 있고 속성을 살려서 오지터로 바꿨는데 자 로건님이 타피언으로 바꾸면서 방어에 성공하는데요. 아, 지금 타이밍 노렸지만 타이거이 선수 실패했고요.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건님. 자, 용권 50으로 바꿨고요. 자, 속성을 이용해서 타이거이 선수가 방어를 하고 있죠. 저 보라색 공짜 오지터.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네, 쓸게 없어서 그래요. 자 헛벤싱으로 로건님의 타이밍을 뺏으면서 타이거이 선수 이어가고 모든 카드 날리면서 바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필살기 들어갔고요 자 지금 느낌표 떴죠 자 지금 신중합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금 모든 벤싱 채웠지만 느낌표 떴기 때문에 타이거이 선수 바로 필살기 공격 가장 에서다시한번 카드 날렸습니다. 라이징 모아놨고요. 자, 지금 서로 신중해요. 자, 도카바키데요 과연! 타이거이 선수가 지금 도카바키 이어, 이겨나가면서 굉장히 위대해졌어요. 하지만 바로 라이징으로 나가는데, 아, 이게 바로 타피오는 가장 귀찮은 능력입니다. 물론 쓰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능력이죠. 게다가 실패했어요. 저다피온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라이징 날린 거라고 볼수 있죠. 아, 타이밍 뺏어가면서 로건님 공격, 반격 이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라이징 러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거이 선수가 위험한 상황이죠. 자, 지금 보라색 오지터가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타이거이 선수 또다시 여기서 방어 성공하면서 음수합니다 하지만 지금 체력이 1밖에 안남았다는게 좀 차이가 있죠 원래 체력이 낮았던 타피온과좀 달라요 자 지금 느낌표 떴거든요 자 지금 이거 발사형이라서 약간 에네르기파와 같은 필살기랑좀 다릅니다 자 커버체인지 성공하면서 로건님 바로 공격 이어나가는데요 와 이거 필살기 아프겠는데요 자드림일다가맞았고요 카드가 한장 나왔네요 자. 자, 타이밍 뺏기 실패하면서, 로건 님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아직 궁극기도 뽑지 않았는데, 말씀드리면서 바로 뽑았고요. 자, 이거는 뭐, 내줄 수밖에 없죠. 일단, 보라색, 공짜 오지터, 꽁지터, 죽습니다. 자, 이번에는, 빅뱅 에너지파 성공했고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번에도 성공? 아 실패고요. 퍼벤싱 잡는 거 성공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위기죠 지금 궁극기를 버리자니 벤싱이었고 그리고 오지터로 바꾸자니 지금 이힐제거 때문에 오지터도 체력이 깎여서 한 대만 좀 죽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어. 야 이거는 진짜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했었지만. 하지만 또안 죽었어요. 왜 이렇게 안 죽는 게 많죠. 아까 타피온도 조금씩 안 죽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낚시에 성공하면서 로건님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죠. 네, 궁극기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급격하게 로건님 쪽으로 승리의 기운이 기울고 있어요. <웃음> 체력이 얼마 없는 오지터 궁극기 보면서 체력이라도 채우자 이 심정이었고요. 이거를. 칼벤싱으로 피하면서 다급한 저의 마음을 이용했던 로건님 필살기 하나 남아있거든요 네 완전하게 죽이려고 속성까지 유리한 용권오공으로 바꾸면서 첫번째 경기 이렇게 로건님이 가져갔습니다 뭐제 경기라서 제 입장에서 약간 아쉽지만 뭐 어떻게 습니까 로건님이 플레이를 훨씬 더 잘하시면서 8강전 마지막 경기 첫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로건님 승리를 가져가셨는데 제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거든요 두번째 경기에서는 과연 반격이 성공할 수 있을지 바로 두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두번째 경기 시작 합니다 자 왼쪽 타이거 익 선수는 똑같은 덱이고요. 로건 님은 새로 나온 캐릭터죠. 울트라 베지트가 속해있는 합체 인조인간 듀오가 추가되어 있는 덱입니다. 자 벌써부터 지고 들어갔는데요. <웃음>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 하지만 바로 살벤싱 성공하면서 로건 님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방어형 초고지토 네 초쌈포 오지터예요 하지만 방어를 못하고 있죠 자 이거 처음부터 로건님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데요 과연 반격이 가능할 것인가 자 꽁지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도카바퀴 냈고요 어우 저 울트라베지트 분노의 도카바퀴 집중을 했습니다 타이거 이기 지금 네 잡아갔어요 카드 뽑았고요 하지만 멀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메인 능력을 쓰면은 이렇게 실패합니다 사격으로 이어갈 때요 자커브 체인지 성공하면서 노르마 한마디 외쳤고요 자 첫번째 빅뱅 에네리파 성공했고요 타이밍 뺐고 지금 초베지트를 빼고 있, 패고 있어요 라이징 바로 가는데요 과연 바꿀까요? 어 안바꿨어요 당연하죠 초베지트는 버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공격은 성공했지만 죽이는데는 실패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성공이라도 한게 어립니까 자 라이징 성공한 타이거기 선수 바로 궁극기 뽑았거든요 자 찬스죠 자 궁극기 뽑은 것까지 알뜰하게 쓰면서 초반에 조금 맞던거 많이 가지고 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건 반응이좀 느렸습니다 로건님이 공격을 이어나가지만 자 어떻게 될까요 어 좋아요 한대면 끝나는데 바꿨고요 궁극기 뽑겠죠 자 궁극기로 죽을 것인가 아 위험해가지고 초오지터로 바꿨습니다 울트라 초오지터 울초 하지만 로건님은 아직까지 라이징을 안썼다는게 있죠 아 그대로 기분파 기탄 뚫고 가면서 자 타이밍 잡는 플레이 나왔죠 펜싱 잡으면서 고급 플레이예요 제가 했지만 자 모든 카드 다 날리죠 이건 죽겠죠 아무리 속성으로 방어를 한다 해도 체력이 너무 많았거든요 어. 못 피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사실 제가 피하는 거 긁었는데, 안 피해졌어요. <웃음> 자, 이렇게! 라이징 성공하면서, 로건 님이 불리했던 그 전장의 순간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체력이 깨끗해도 오지터가 빵이 되버렸어요 자, 도화 받기가 중요하겠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이번에도 타이거이 선수가 이기면서 중요한 순간에 두컵바퀴 하나 가져갔고요 자 라이징이 나갈 것인가 라이징 쓰는 선택 안하고 기공파로 날렸습니다 자 2대1 경기 아 이렇게 라이징 피했습니다 자 이것도 안피졌거든요자 그러면은 로건님이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지금 저 카운트가 빨리 돼가지고 교대, 교대를 교대로 되는데 교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죽을까요? 죽었습니다 이렇게 타이거이 선수도 죽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속성이 역속성이라 타이거이 선수한테 참 불리하고 로건님한테는 반대로 되게 유리해졌습니다 자 타이거이 선수 굉장히 독화바퀴에서큰 집중을 발휘하면서 계속 이기고 있지만 데미지가 쥐꼬리만큼 달고 있습니다 개미 오줌만큼 달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궁국기 한대로 마무리가 되겠죠 신캐릭터 울초베 새로운 궁극기 그 마무리로 로건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저는 졌고요 자 이렇게 아쉽게도 타이거인 길드의 수장인 제가 패배하면서 타이어인 길드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고 반대로 로건님은 역시 합정 킬러인데요 YK님도 합전 유저였고 저도 합전 유저였는데 두 분을 모두 다 잡으면서 로건님이 2대0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제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아쉽고요 근데 네, 이거는 중계 모드가 아니고 제 심경을 털어놓는 모드인데 뭐 아쉬워도 어쩌겠습니까 울초배 뽑아서 나중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8강전 4경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오반투님과 하양사자님 대결에서 오반투님이 승리하셨고요 두번째는 포핏님과 에바님의 대결에서 포핏님이 승리 세번째는 욱덕님과 딱밤대장님의 대결에서 욱덕님의 승리 마지막으로 로건님과 타이거익 저의 대결에서는 로건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승리하신 4분의 선수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요 그리고 패배했지만 좋은 경기 결과를 보여주신 네분의 선수분들에게도 또 위로와 격려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강전 경기 4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 입장인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타이앤 길드의 선수인 우반투 선수가 살아남아가지고 저희 길드의 명예를 지켰고요 반대로 신사 길드는 와세분이 중결승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타이앤 길드 한명 신사 길드 세명 이렇게 네명이 결승 진출을 위해서 중결승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과연 결승에 타이앤 길드와 신사 길드의 대전이 성사될지 아니면 신사길드간의 집안싸움으로 될 것인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중결승 어 중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주까지 또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